자 아, 이렇게 케이크를 쌓았는데 음. 올라갈 수가 없잖아 니아야 니가 잘 먹으니까 이 케이크를 계단식으로 먹어줘 나만 믿도록해 음 니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예 계단식으로 어. 만들어야 된다 집중 집중 얍, 얍, 얍, 한 얍. 개라도 잘못 먹는 순간 얍. 우린 올라가지 못할 거야 오육육육육육오 오! 다먹으 오! 오! 대박! 야... 여기야. 야 이거 리아가 케이크를 계단식으로 먹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됐어! 이야! 30층이다! 어. 30층 오오. 오 뭐지 이건?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입구 없나? 이거 뭐야? 길을 건너! 사다리를 찾으세요! 오... 뭐지? 여기 소가 있다? 소가 있고 길을 건너보자. 건너면 되지 아이고, 길이야. 뭐. 길이야 건너면 되는 거야. 아 으아. 뭐야? 얘들아 트램폴린 재밌어 보인다. 아, 재미 없어. 지금 어? 우리 목숨이 걸려 있는 이렇게 재미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음 여기를 건널 수 있는 눈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발을 만들라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칼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딱 칼인데 이거. 그치? 오. 그러면 가죽을 얻으면 되겠다. 좋은 오. 생각이야, 소드라. 신발을 소들아. 만들자, 가 신발. 소드라 미안하지만, 너네들의 가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됐다. 와. 이 가죽 장화가 있으면 눈에 안 빠지지 않을까? 한번 껴볼까? 오. 오. 가볼까? 얘들아 엄마. 오. 오. 오. 오. 어? 어? 아, 얘들아! 엄마는 여기 못 오나봐! 가족 장화가 없잖아! 오! 음. 자기 집인데 자기가 못 더닌다니! <웃음> 좋았어! 여기 벽을 건너야 되나 본데? 벽을.. 벽 건너러 가고 싶다면 빗을 찾으시오! 빗? 빗? 빗? 빗? 어? 여기 있는데 빗? 빗 어디? 여기! 이네 얼굴? 아니 너! <웃음> 아니면 이거 모래잖아! 그냥 뭐, 푸시자! 어, 계속 어? 떨어지는걸? 어? 뭐야? 여기 앞에 있나보다 이거 언제 다.. 아. 이거 설마 빛을 찾으라는 게 그거 아니야? 뭐? 음.. 횃불 같은 거 아! 횃불을 만들어야 돼? 빛을.. 빛을 찾아봐 빛이 어 회... 어! 저기 있다! 오! 요거 요거 요거 이거 횃불! 오 좋아좋아 오, 좋아, 좋아. 오너 정말 천재다 눈썰미 좋다 존다좋다 이거 그거 너가 그러면은... 만들었어?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어오 맞네 맞네 맞네 야 이거 손으로 부셔 <웃음> 샤워하는 거야? 야 이거 손으로 부셨으면 큰일 날뻔 이거 한칸더 있어 오, 오 저기 보인다 가자 지나갔어 뭐야 사다리가 있다 와 사다리 어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설마 여기 떨어지는 곳? 아, 아닌 것 같고. 저쪽에 있겠지. 저로가 볼까? 오! 어, 오! 어! 어디,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가? 됐다. 후! 여미이발냄새 지독하다. <웃음> 됐다. 음, 어, 어, 드디어 40층. 이거 설마 100층 집이니까 10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설마. 헤? 뭐야? 얘들아 그때 소 위가! 뭐야? 이거 어떡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 여기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어!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웃음> 뭐야 이거? 아? T? 이거 설마! 20점프대? 우와! 니네 만들 줄 알아? 이거 완전 문제인데 일단 얘들아! 어...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물을 뿌려야 될것 같아. 자, 물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자, 다 채워야 되거든. 다 채워졌나? 어, 다 채워진 것 같다. 그리고 이 디스펜서 안에다가 이 TNT를 넣어줄래? TNT 터트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돼. 자, 이제 TNT만 나오면 되는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가? 그냥 뒤로 가줄래?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버튼을 설치하면 됐다 됐다! 어? 후너후 no. 후. 누가 먼저 갈거야? 누가 먼저 갈까? 난 무서우니까 역시 미호가 먼저 가는게 좋겠다 아, 네. 나야 모르지. 그냥 가봐. 어? 어? 점프하지 마. 와! 어? <웃음> <웃음> 애들아, 엄마가 왔어. <웃음> 리야야, 리야, 네 차례인 것 같아. 나? 응, 저기 뭐였죠? 위까지 올라가야 된다. <웃음> 아이, 나한테 문제도 없어. 애들아, 어? 엄마가 왔어. <웃음> 세상 개. 리아야네 차례야. 내가 눌러줄게. 됐다. 내가 보여줄게. 저기 원으로 꼬래야 된다고 꼬린 꼬린 왔어 좋아. 그럼 좋았어 자 이제 내가 올라간다 제발 TNT야 잘 부탁해 안녕 어왜 다시 돌아왔대 제대로 꼬리는 못했거든 오오오 안녕. <웃음> 어? <웃음> 자 이쪽으로. 오. 어? 됐어? 오. 호 잘했어. 올라왔어. 이제 네 차례야, 미호야. 아, 어. 음,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게. 천천히 올라와. 응. 음. 과연? 오. 오, 잘... 오! 야 잘하는데. 여기는 몇 층이지? 에이. 헐, 순식간에 90층까지 올라와버림. 헐. 우와. 잠깐만. 헐. 여기 문이 열려있는데? 뭐야? 엄마 방? 엄마 방? 쉬세요. <웃음> <허. 웃음> <웃음> 용이 살고 있어. 헐. 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럼 이 틈에! 이 틈에 탈출구를 찾아보자! 아어우 그게... <웃음> <우리> 여맨이 기가 <웃음> 뭐야? 어! 여 여기 탈출구가 있어! 탈출구가! 레버를 찾아 탈출하네! 레버 오. 찾아! 레버레버아아 레버. <웃음> 레버. <웃음> <웃음> 넌 뭐지? 애들 옷장, 옷장, 저는 옷장이에요. 아, 왜 옷장에 있어? 아 잠이 덜 깼나? 음, 물이나 한잔 마시고 자야겠다. 음, 음 시원하네. 옷장아, 음, 취침 모드? 취침 모드를 가동합니다. 옷장이 어떻게 말을 해? 애들아 빨리 레버를 찾아. 여, 이 사다리 가 있는데? 사다리. 어, 여기 사다리. 사다리. 이사이오케이 오케이. 있어 아이 없잖아 이거 뭐? 어. 야 얘들아 리이 사다리. 이 사다리. 이어 아! 리이 아. 어. 어. 어. 어. 아, 엄마 리기사기리기사기 아, 저예요 저! 여이이 어. 오, 요매이! 고기! 요매이 고기! 어 여매니 고기 여매니 고기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화오실 물이 들고 있었구만. 얘들아, 오. <웃음> 뭐 다시 주무신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내가 떨어뜨렸는데? <웃음> 엄마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던 거야. 아, 얘들아 빨리 나가자. 그럼 무슨 절이지? 어? 어? 아니? 요맨니가 살아 있었잖아. 요맨이 죽은 줄 알고 고기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하구나. 엄마가 고기 맛있게 먹어줄게. 얘들아 빨리 가자. 도덕오 <웃음> 음. 야 얘들아 저기 붙어 음. 야너왜 어디 갔어 여미나 음. 여미니 고기를 엄마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어. 어. 엄마는 하늘도 날수 있다 음. 어. <웃음> <웃음> 우리 여미니 고기 좀 먹어볼까 <웃음> <웃음> 우아주 속질이 연한 게 아주 맛있겠구나 우리 <웃음> 여고1층으로 <여민 고기>. <웃음> 가는 엘리베이터 <웃음> 우리 여미니 <여민이> 고기 <웃음> <웃음> <웃음> 오! 엄마가 빨리 갈게요~ 어우, 여민아, 천천히 가리 엄마가 한 입만 할게 <웃음> 아이고~ 돌도 말고, 너도 말고, 딱한 입만~ 여민이, 팔을 따리 싹한 입장아~ 아, 아, 안 돼요, 절듯이요~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 어우~ 어우~ 어우~ 하지만 미아랑 미오는 어 살지 못했어 탈출하고 싶다면 아래로 뛰어내리세요 어 복수하고 싶다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세요 미오랑 미아의 복수를 해야겠어 이쪽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 뭐야 어어 이거 다달 엄마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을려 엄마, 이건 뭐죠? 엄마가 만든 어. 아무래도 기계인 것 같은데 눌러볼까? 아니야, 어어 여보 나 이건 정말 나쁜 지식이야! <웃음> <웃음> 우와, 엄청나네. <웃음> 오, 됐다. 이제 여기서 탈출하는 거야. 애들은 아마도 못 올라오겠지. 애들아, 미안하다. 나 혼자 탈출할게. <웃음> 우와! <웃음> 됐다! 드디어 탈출했어! 오우... 뭐니? 여민아, <웃음> 안녕? 엄마는 살아있었단다. 어, 여민이 고기, 여민. 일로 튕겨져 나간 건가? 일로 와, 여민아. 한 입만 마보자. 어쨌든, 백지행 <웃음> 아파트에서 탈출했다. 도망쳐! 우노 뿅으독뿅 <웃음> <웃음> <구독. 병>. 좋아요 으으 <웃음> <웃음>